매크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영역을 범위 씌우고 데이터 통합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영역을 먼저 범위를 씌우고 작업을 해버리면 저희가 셀 포인트를 다른 곳을 클릭한 상태에서 작업하면 여기에 구해질 데이터 통합이 이 셀에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값을 결과값을 구할 셀이 아닌 다른 셀을 클릭해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개발 도구를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판매 합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탭에 통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판매 합계를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합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영역을 추가해 줄 건데 첫 번째 표를 범위 씌워주시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추가 세 번째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행이 있고 왼쪽 열이 있기 때문에 둘다 체크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값이 정상적으로 모두 구해졌기 때문에 상단의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H18셀부터 I19셀까지 드래그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손을 놓으시고 Alt키는 나중에 떼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 합계를 적어주시고 상단에 홈탭을 클릭하시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선택해주시면 판매 합계가 있죠.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매크로 문제를 푼 다음 구해진 값을 지우고 매크로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지금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죠. 종료를 누르시고 왜 오류가 발생하냐면 저희들이 데이터 탭에 통합을 누르시면 원래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값이 있습니다. 참조 영역에 추가된 값이 있는데 값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를 눌러버리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작업은 순서대로 정확하게 작업하면 오류 없이 동작하니까 굳이 원본을 지워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제는 상단에 되돌리기도 취소 못함이 되죠. 취소도 못하고 다시 클릭해도 계속 오류가 뜨니까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주셔야 되죠. 빈셀을 클릭하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고 이름은 판매 합계를 적어주시고 확인 이미 있기 때문에 예를 눌러서 바꿔주시고 표의 범위를 씌우신 다음 데이터 탭에 통합 합계 선택해주시고 참조는 표의 범위를 씌우시고 추가 다시 표의 범위를 씌우시고 추가 다시 표의 범위를 씌우시고 추가 첫 행과 왼쪽 열이 체크되게 해주시고 확인 그럼 값이 구해지죠. 그럼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죠. 이제 판매 학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만 누르시면 됩니다. 판매 학계를 선택하시고 확인 이젠 값을 치우지 말고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에 통합을 보시면 모든 참조 영역에 참조 영역 값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값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값을 지우고 다시 매크로를 실행하면 있는 값을 또 넣으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작업을 했을 때는 매크로의 결과 값을 지우고 다시 실행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끝내시면 됩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바깥에 아무 셀이나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개발 도구를 누르시고 매크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합계 구하기로 적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부분합은 가장 먼저 정렬부터 해야 되죠. 표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정렬을 누르시고 정렬 기준은 제품명을 해주겠습니다. 제품명에 오름차순을 해주시고 확인 상단에 부분합을 누르시고 제품명별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을 제품명을 해주시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이기 때문에 합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단가와 금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단가와 금액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했기 때문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누르겠습니다. 부분합 작성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매크로 지정, 합계 구하기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작성한 부분합을 제거하고 매출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겠습니다. 표 바깥에 빈셀 하나를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을 누르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제거라고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부분합을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누르겠습니다. 모두 제거를 누르시면 부분합이 제거가 됩니다. 부분합을 제거했으니까 이제는 매출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정렬을 누르시고 정렬 기준은 매출 번호를 해주겠습니다. 오름차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시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상단의 개발 도구를 누르시고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부분합 제거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제거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합계 구하기 매크로를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분합 작성을 클릭하셔서 실행된 상태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바깥에 빈셀을 하나 클릭하시고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최고급여로 정의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표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필터를 누르겠습니다. 급여 순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급여의 옆에 하살표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필터를 누르시고 상위 10이라고 되있는데 클릭하시고 상위 10 항목을 클릭해서 퍼센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20%이기 때문에 20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 20%가 됐죠. 확인 이제 지시한 매크로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해주시고 Alt키를 누른 채로 F1셀부터 F2셀까지 드래그하시고 알트키는 나중에 떼겠습니다. 최고급여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추 앞에 I자 모양이 될때 클릭하시고 글자는 지우겠습니다. 최고급여를 적어주시고 셀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매크로 작업에서 굳이 매크로를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시면 됩니다. 목표값 찾기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의 바깥쪽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총 구입액 상승을 적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B 굿셀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데이터,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시고 찾는 값은 1400000 적어주시고 값을 바꿀 셀은 판매가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니까 판매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130만 원이 확인을 누르시면 151만 5천 원쯤 되고 총 구입액이 140만 원이 됩니다. 확인. 매크로로 지시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상단의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하시고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빈면을 선택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시고 D2셀부터 E3셀까지 드래그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뗍니다. 목표값 찾기 실행을 적어주시고 홈탭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총구입0 상승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작업에 이상이 없었다면 점수 받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값을 수정해서 다시 실행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끝내시면 됩니다.